이제 시험에서 글자 크기가 커서 이제 여기처럼 칸을 삐져나가거나 숫자가 칸보다 크기가 커서 샵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범위를 씌워서 글자 크기를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인쇄된 결과물도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채점관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실격시킬 수도 있습니다.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지면 내용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. 그러면 기본 글자 크기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. 경계선을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줍니다. 그리고 경계선의 너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드래그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글자 크기를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상단의 열 너비를 조절해서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.